군인인 자신이 무기를 잃어버린 꿈. 함께 일하는 동업자의 배신이나 진행하는 일에 중단을 하게 될징처 행진하는 군인을 본 꿈. 행진하는 군인을 본 꿈은 전략 또는 정책 수립이 잘 진행되거나 사상의 선전 등의 일이 잘 추진된다. 군인모자를 쓴 꿈. 현역 군인이 군모를 벗는 꿈이라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휴가를 나오게 되거나 군인모를 마치고 제대하게 되는 꿈이다. 군인들에게는 아주 반갑고 기분 좋은 꿈일 것이다. 제대한 후인데도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직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거나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꿈이며 사병이 장교모를 썼다면 크게 승진하는 좋은 꿈이다. 모자를 잃어버리는 군인을 보는 꿈. 강등, 면직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행진하고 있는 군인들을 본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잘 추진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꿈.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군 제복을 입고 말을 타는 꿈. 군무에 들면 장군이 되고 일반 공무원은 승진하여 장급이 된다. 군모를 벗고 집에 나타난 군인을 보는 꿈. 군모를 벗고 집에 나타난 군인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입대한 아들이 벼랑간 휴가를 오게 된다. 군복차림으로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 군복차림으로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꿈을 꾸게 되면 획일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 편견편해. 과다한 업무에 대한 회피 심리 등을 상징한다. 군인이 중대별로 구보하는 꿈. 군인이 중대별로 구보하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이나 작품들을 접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 군인이 철모를 벗고 집에 나타나는 꿈. 군인이 철모를 벗고 집에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휴가를 얻어 고향에 오게 된다.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린 꿈.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린 듯 꿈을 꾸게 되면 아끼는 사람이나 도구를 잃어버린다.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군인을 보는 꿈 군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당한 군인을 본 것은 목표 추구 과정에서 무언가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몫시 지쳐 있으니 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는 건강을 잃게 되고 일도 망칠 수 있으니 가던 길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은 것을 보는 꿈. 그 사람이 휴가 또는 제대를 한다. 그가 군복 또는 작업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면 그가 좀처럼 집에 오기 힘들다. 군복이나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 기다리는 군인이 휴가를 오지 못한다. 군복 입은 지인을 보는 꿈. 기다리는 군인이 휴가를 오지 못한다. 군인들이 행진하는 꿈. 꿈에서는 바라는 목표나 희망이 군인이란 대상을 통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인들이 줄을 맞추어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고 있는 꿈이었다면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일등이 순서에 맞게 한치도 흐트러짐없이 잘 정비되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행진은 하대 중부난방이었다면 실제 생각이나 일도 잘 되는 듯하지만 내용은 충실하지 못할 것이다. 순조로운 일의 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다.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린 꿈 동업자를 잃게 되거나 일에 대한 방법 또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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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와 사치의 측면에서 명예 권세 계급 신분 직업 반판 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다 모자 중에서 앞에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애정과 우정 부부간의 문제들이 순조롭게 펼쳐질 암시이다 꿈속에서 앞에 챙이 있는 군인 모자를 쓰고 거수경례를 했다면 주변의 반대나 극심한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소망을 달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상위 군인이 걸어오는 꿈 상위 군인이 걸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규식을 취할 때임을 암시한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큰일을 성취하거나 추앙받게 될징초 학생이 장교나 하사관이 되는 꿈. 수석급장이 되고 일반이 장교가 되면 특세하거나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 자신이 군인이 되어 대포나 탱크 군함 등을 이끌고 적과 싸우는 꿈. 스스로 적과 대면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는 당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무기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이다.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직장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큰 사업에 관여하게 되는 꿈이다. 또는 일과 관련된 큰 단체를 움직이게 되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병 중인 환자는 주의의 도움이나 고급 의료진, 장기 기증자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군 장성이 되어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명예 등이 있다. 장군이 직접 훈장과 계급장을 달아주는 꿈. 승진을 하여 부서의 장이 되거나 상, 훈장을 받는다. 진급, 당선, 합격, 행운 등이 있다. 상사 군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실력자나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는 꿈. 실제로 각종 회의나 행사장에 참석하여 엄숙한 의식을 체험한다. 군모와 군복을 먹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꿈 실제로 군에서 제대하여 고향 앞으로 떠나게 된다. 초록, 이직 변동 등이 있다. 군인에 관한 꿈실제 군인, 경찰, 학생, 승려, 직공 등의 사회 집단 또는그 일원의 동일시이고 법규, 시책, 선전문, 책자, 기타의 일거리를 상징한다. 자신이 군인이 아닌데 무장을 하는 꿈 어떤 기관, 단체의 일원이 되어 중책을 진다. 작품이나 업적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꿈. 부귀영화를 누릴 길몽이다. 교장교감을 현역 군인이 본 꿈. 사단장과 부사단장, 대대장 등과 접할 일이 생긴다. 군복을 입고 적진을 거니는 꿈. 사업, 일거리, 작품 등이 어떤 기관에서 어려운 절차를 밟게 된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돈이 들어온다. 자신이 별 4개를 네 다한 장군이 된 꿈. 사회적으로 적어도 네가지 이상의 공로를 세워서 각종 단체의 우두머리로 추대된다. 군인 장교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꿈. 상관에게 동료 직원과 더불어 어떤 정원을 하게 된다. 장교가 견장을 다는 꿈. 상을 받는 일이 생기거나 진급 또는 명예가 주어진다. 군인이 되어 총을 쏘는데 쏘는 것마다 명중하는 꿈. 조준하는 것마다 명중이니 계획하는 일이 생각대로 척척 맞아떨어진다. 방해자나 장애물은 마치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없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알려야 할 시기이다. 사소한 일이든 큰 사업이든 생각하는 일마다 기분 좋게 잘 풀려나갈 것이다. 시험은승진운도 매우 좋은 꿈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군인용 팔을 얻은 꿈 지위가 높아지고 다방면에 몰입하게 될 징조. 자신이 군인이 되어 모자나 무기를 잃어버리는 꿈. 집책이 강등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파트너나 투자자를 잃게 될 것이다. 군복에 쓴 자기 이름을 보는 꿈. 진급대상자가 되고 백지에 쓴 명찰을 보면 진급되지 않는다. 군인들이 단체로 전투모를 쓰고 있는 꿈. 집안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업이 날로 번창해질 징조. 사병의 꿈에 장교모를 쓰거나 교장 계급장을 다는 꿈. 출세하거나 권리, 지휘능력을 얻거나 상관의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이 군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꿈. 취직, 직책의 변동 등을 가져온다. 일반인이 군모와 군복을 입는 꿈. 취직, 직책의 변동을 가져온다. 군인의 견장에 빛이 찬란한 꿈. 큰 업적과 공적 사항으로 일계급 특진하거나 상, 문장을 받는다. 군인이 단체로 철모를 쓰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날로 번창한다. 군인의 계급장이 유난히 빛나 보이거나 눈에 띄는 꿈. 한동안 힘들게 했던 일이 해결되고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징조로 윗사람으로부터 일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게 될 암시의 꿈이다. 군복을 입고 적의 진영을 돌아다니는 꿈. 군복을 입고 적의 진영을 돌아다니는 꿈은 자신의 작품이나 어떤 기관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군복을 입고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꿈. 군복을 입고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꿈은 편협된 사고방식, 편견, 회일적인 가치관, 과다한 업무에 대한 회피 심리를 상징한다. 군인들이 일제히 철모를 쓰고 서 있는 꿈. 진행 중인 일이나 계획한 일들이 모두 잘 풀려가고 있는 징조다 군인들이 전투모를 단체로 쓰고 있는 꿈. 하는 일이 날로 번창해 짐을 뜻한다. 꿈의 사병이 장교모를 쓰거나 장교 계급장을 달면 자신의 일이 남에게 인정이나 보호를 받게 되고 출세, 권리, 지휘, 능력 등을 얻게 된다.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는 꿈.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군인에서 제대하는 꿈. 군인에서 제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욕정에 사로잡히다가 이제 해방되고 싶다는 심리가 꿈으로 표출된 것이다.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꿈. 군인은 빠른 시일 내에 휴가를 나오게 됨. 군인들이 군모나 금복을 여기저기에 벗어 놓은 꿈. 군인은 임무를 완수하고 제대한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꿈.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기다려왔던 휴가가 취소된다. 군인이 전사자의 유고를 가져오는 꿈. 군인이 전사자의유골을 가져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이 좋은 결과를 얻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징조다. 군복을 착용하고 적진을 향해 걷는 꿈. 어떤 기관에 의해 사업이나 일거리, 작품 등이 힘든 절차를 거치게 된. 군인과 경찰관이 서로 싸움을 하는 꿈. 어떤 업무와 일거리로 언쟁이 발생하거나 꼴불견을 보게 된다. 자신이 군복에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꿈. 어떤 일을 할 준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책, 입학. 취직 등 각종 시험이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직접 행동으로 나갈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그 일은 당신의 노력과 준비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일이며 누구의 도움이나 행운이 굴러들어와서 되는 일은 아니다. 혹은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 군인이 연병장에 사열을 하는 꿈 어떤 특수단체나 조직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행사를 치르게 된다. 군인이 되어 훈련 받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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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승진은 재물운도 최상이므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다만 경솔하게 행동하다간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곤복을 입은 꿈. 일한 만큼의 보장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난다. 취직, 직책의 변동 등을 가져온다. 사령관이나 장교에게 기합이나 구타를 당하는 꿈. 자신에게 문책 또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일단의 군인이 대포를 포진하고 동쪽을 향하여 쏘는 소리가 요란한 꿈. 자신의 사업 소망이 크게 이루어져 세상을 감동시키며 기론이 열린다. 사병을 거느린 장교에 관한 꿈 자신의 지휘능력과 역량이고 적이면 어떤 일의 주체와 부분을 상징한다. 자신이 군인처럼 전투복장을 하고 있는 꿈 자신이 군인처럼 전투복장을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영향력이 있는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군인 옆에 군모가 여러 개 벗어 놓여있는 것을 보는 꿈 장교가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군인이 특수훈련과 재식훈련에서 훌륭한 묘기를 부리는 꿈. 전국체육대회나 프로축구, 야구장에서 선수의 묘기를 보게 된다. 군인이 행진을 하는 것을 보는 꿈. 전략, 정책, 사상, 선전, 계획한 일 등이 잘 추진된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사야에 죽은 군인들의 시태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꿈. 점차 직장운이 트이고 재물과 복록이 늘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